야 이거 베스트다 진짜 야 우리 아버지한테 한 그릇 사드리고 싶은데? 되게 <웃음> 여기다 딱 반주 한잔 먹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 저의 로망이 평양 상고 분석하는 게 저의 어, 꿈인데 어, 진짜. <웃음> 예, 진짜 어, 약도에다가 우리 어. 그 한국과 나라 지어놓으면 오, 어. 멋있래서야 네. 오늘 여름철에 꼭 평양냉면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왔는데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함흥에 어. 가서 음. 냉면을 먹지 예, 예. 함흥냉면을 달라 이러진 않거든요 어. 북한에 가면 신흥관이라고 함흥에 보면 억유한 비슷한 그런 규모의 <웃음> 예예. 네, 그런 이제 비슷한 이미지가 예예. 지어진 예예. 네, 조선 예예. 기와집 같은 네, 그런 냉면집 있어요. 그럼 북한의 하몽냉면집은 하몽냉면이라는 말을 안 한다. 아 그냥 <웃음> 네, 냉면. 네, 냉면. 아 신능관 냉면. 냉면.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신능관 냉면. 신능관 그렇죠 아. 신능관 냉면인 거예요. 그류관 냉면은 평양 냉면이요. 냉면. 아, 신능관 냉면은 응, 신능관 냉면은 한국 냉면. 신능관 냉면과 한국의 아까 오장동 냉면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육수의 차이. 아 육수가 달라요네 육수가 달라요 신능관 냉면은 어, 식초 맛이 안 나요. 음... 그니까 자연으로 숙성시킨 동치미 국물 맛이 아, 예, 예. 식초 들어간 거하고 자연에서 아. 동치미 국물 맛이 다르거든요 오케이. 네. 그 맛의 차이가 혀로 느껴지는 만큼 아. 달아요 함흥냉면 보다 평양냉면 가격이 최소한 20% 비싸요 아. 네네네 예 이거는 네네네. <웃음> 북한도 비싼가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아, 아, 더 비싸. 그러니까 메밀이라는 식재료가 사실 은한 예. 예. 식재료가 아니다 보니까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어렵고 그 다음 또 녹말보다는 예. 네. 메밀이는 아. 원재료는 농말이잖아요 예, 예. 농말보다는 아무래도 메밀이 훨씬 그 식재료가 비싸다는 걸 떠나서 그만큼 영양가치가 높이거니요 아. 메밀이 몇 프로면이나에 따라서 이 우리, 우리가 일본 자루, 자루소바라든지 네, 네. 소바지 그렇죠. 일본에 가면 소바 골목이 되게 많은데 소바가 80% 메밀인지 50% 메밀인지 거기에 따라서 농말이 얼마가 들어가고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80% 90% 많이 들어갈수록 비쌌어 당연하죠. 네, 그건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지금 사장님의 양각도 평양냉면과 우리 한국의 지금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 집의 가장 큰 차이가 예. 면발 차이가 있습니까? 면발 차이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 당연히 있고. 육수도 육수의 차이는 또 엄청난 육수의 차이가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메밀 함량이 몇 프로? 그니까. 메밀이라고 봐야 돼? 메밀 함량이 우리 80% 80%? 85%. 네. 85%? 근데 대부분 그 정도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너도 나도 그냥 이라면다 안다, 그냥 이라다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예예 예. 근데 그 북한의 큰 차이, 한국의 큰 가장 차이 가장 차이다 네, 가장 차이는 중량은 어. 그냥은 딱한 곳이 메밀을 만들고 아, 메밀을 딱한 곳? 한 곳이 만들고 공장, 우리 한국은 <웃음> 공장이 너무 많아 공장이 너무 많고 그 공장마다 다 스타일이 좀 달라 스타일이되는게 본데 너무 다잘 알아 다 박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가 만든 게최고 보여. <웃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이... 반박하기가 싫어지는 거. 아 네. 지금 서울에서 하는 다른 평양냉면과 저부도 네. 이건 확실히 다르다. 이런 게 어떤 거예요? 아 육수가, 아 육수가 완전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 달라. 네. 네. 우리 육수 중내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레시피도 그, 다르고, 레시피도 다르고, 음. 그다음에 이제 끓이는 순서도 다르고. 아, 끓이는 순서도 네,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차를걸치느냐 예. 마지막에 거르는 과정을 몇, 몇 차르걸치느냐 어. 예.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요. 저희는 어. 유리알 같이 맑은 국물을 뽑아내는 거. 예, 예. 네. 그게쪽의그 육수의 다른 점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하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초지 일관. 어. 육수는 양각도를 따라올 냉면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양냉면은 특히, 근데 네, 더운 육수 같은 거 주는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육수를 먼저 먹는 거 이런 거 없구나. 시흥간에 <웃음> 가도 그런 거 없어요. 냉면 집에 왔는데 냉면을 먹어야지 왜 더운 건없습니까 <웃음> 양각도 저는 양각도를 제가 직접 지도해서 찾아봤는데. 평양에서 양각도를 직접 가보신 적 많으시잖아요 어, 있가보 어. 그렇죠. 네. 양각도는 음. 대동강에 있는 섬입니다 어, 예, 예. 네. 그리고 양각도 호텔은 음. 네. 각 나라 대통령들이 왔을 때 음. 양각도 호텔이 보예요 아. 어, 가슴이 예, 예. 내가 뭔가 이제 큰 대우를 받는 것 같은 아. 느낌이다 그그고큰 멋있는 좀 이제 화스러운 그런 예. 데 유랑선을 타고 들어가 아. 들어가고 근데 거기에 유람선. 호텔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큰 골프장도 있고 골프장도 아, 네.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양각이라는 것은 예. 섬의 양 끝이 각져있다라고 해서 양각이라는 이름을 지고 양쪽으로 뾰족하게 되어있는 섬이다. 맞아서 아 양각도예요. 아이안은 딱 중심에 있어요. 대동강에는 그렇죠. 중심. 무로에 떠있는 그러면 평양 사람들은 양각도를 언제 가는 거예요? 뭐할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먹으러 겸치, 가는 거 아침에. 경치를 유람화로 가는 거죠. 아 여기는 제가 딱 보면 일반적인 우리나라 요 서울에 있는 평양냉면집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저는 그냥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메뉴가 우리나라 평양냉면집에는 없는 메뉴가 있다 네. 1번 평양육개장 2번 장국밥 3번 불린만두 4번 평양불고기 네. 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지금 4개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벗어는야 냉면집에 와서 면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네 어, 어 이런거 하나 두번째는 어복 쟁박만 일반적으로 하는데 많이 봤는데 어 평양불고기야 저런 것도 있구나 저것도 술안주도 될수 있겠다 그 어. 어. 네. 세번째는 어, 만두는 많이 봤는데 굴려서 만든 만두인가 보다 이게 지금 딱 다른데 네. 면과 밥을 같이 하신 이유가 네. 이 상암동이라는 직장인 상권을 배려해서 하신 건가요 평양장국밥이라는, yeah, yeah. 네, 평양장국밥이라는 음. 그 한국의 봉탕이라는 것도 있고, yeah, yeah. 뭐 이제 다른 국밥이 뭐 많이 있는데, yeah, yeah. 평양장국밥이 주는 음. 네, 그 맛이랑 음. 아니, 건강함이랑 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우러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아, 아. 네, 그 음식을 꼭 만들어서, 그것도 평양이 정말 양반들 국밥이거든요. 아, 아.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그걸... 장터 국밥이 있는데 그런가 뭐또장터라 어, 장터 국밥은 그냥 장터 시장에서 군함없이 건... 먹는 국밥이라는 얘기고 장국밥은 간장이 살짝 들어간 국밥이라고 해서 국밥이다라고 아 해서 국밥다라고 해서 이게 맑고 겨우 나고 정말 아. 맛평양 냉면만큼 중독성이 아. 강한 그런 아. 음식이어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밥이 장국뿐만 아니라 육개장도 있어. 그렇죠. 어어, 이거는. 그러니까 육개장은 육개장. 얼큰하고 살짝. 살짝. 살짝. 장국은 정말 담백할 것같아 정말 담백아아공에서 어, 네. 먹었던 음. 어, 이제 국밥이나? 그렇죠. 네. 그런 주개장이나 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전혀 다른 버전 아. 대신 아, 되게 고급스럽네 정말 고급스럽네 왜 평양장 육개장이라고 했는지 아. 네 맛에서 딱 나오는 맛 굴림만두 네. 역시 양각도의 와야만 먹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굴림만두는 굴려서 만든 만두예요 그렇지 말 그대로 굴려서 만든다니 아,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왜또 굴림만두가 생겨났냐면 예, 예. 속담중에 어. 소를 먹자 만두요, 어. 피를 먹자 송편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 네. 소를 먹자 만두요, 만두요. 피를, 피를 먹... 먹자 송편이요. 송편. 어. 만두는 아. 속이 알차야 맛있어요. 어. 와 그렇구나. 네. 얘는 속을 첫째 먼저 알차게 다져주고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소를 아. 먹자 만두에 너무 그냥 그냥 예로 하여금 소을 예. 먹자 만데라는 말하고 딱 일치가 되는 음식인 거예요. 우리 윤선희 사장님의 요리는 되게 저평가돼 있다. 그냥 저평가돼 있다는 게 아, 알려져 있지 않죠? 아 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 오피스 상권 1층의 하급지에 10평 15평으로 해서 양악도반점이야 그래서 밥도 먹고 면도 먹고. 저녁에는 딱한 잔도 할수 있는 사장님의 가할 만한 술안주가 되게 많잖아 너무 많지 어 그니까 그래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와 이게 평양냉면 백김치 어 백김치 네와 이거 다 그냥 오리지널 어. 평양식 야 이것도 얘는... 짜사이 같아 아니래요 네, 어. 무 짠지 무 어? 음. 절인 무 가지고 만든 짠지 이거 완전히 그냥 이야 내... 진짜 맛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얘가 딱 봐도 이거는 슬로우푸드야 이거 맞아요. 오래 걸려 네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이 음, 음. 네, 역시 다 식초 야. 하나 들어가지 않고 한달 안에는 못 나오는 음식들 음, 둘다다네 백김치 이야 평양백김치 어. 음 이것도 평양동치미 이것도 전혀 다른데? 간지가? 완전 달라요 음. 네. 식초 한방울도 안 들어가는 네 자연숙성 동치미 네. 맑다 맑고 그 다음에 육수 어. 맛있다고 틀잖아요 맑고 맑고 담백하고 개운하고 술한잔 먹고 해상하기딱 좋겠다. <웃음> <웃음> 이거 먹으면 속이 딱 풀릴 것 같다. 이 네. 생각, 이 생각. 아니, 엄청나죠? 어, 술, 딱 그런 느낌 딱드는데 고기 육수를 따로 내야 되는 거고. 채수, 채별 채수. 채수가 야채가 들어간 그렇죠. 육수를 채수라고 그러는 채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채수 따로 내고 육수, 육수 따... 따로 내고 고기, 고기 국물 따로 내고. 아, 네. 일단 그걸? 이걸 풀어야 된다. 음. 아와 바로 풀어주는구나. 네, 바로 풀어주네. 이 북한에서는 식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 식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여기다 식초를 넣지 않고. 메밀 향을 느끼기 아 때문에 매일, 매일 식초보다는 음. 그냥 드셨을 때 느끼는 메밀 향. 이게 보이시나요 면이? 사마차. 아, 그 김대중 그 쌀이 음. 라고하는 거예요 쌀. 메밀 속살 껍질을 다 벗기고 그것도 다 벗긴다 그러면 영양이 떨어지겠죠? 어 그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오븐, 내가 말을 경미해서 우리가 오븐도냐? 어. 슬분도냐 그러면 저기 된다. 어디야? 그음유관 냉면이 까만 것은 왜까만거예요아음유관 냉면은 그 생산을 해서 수입이 있단, 안 되니까 메밀에 수급이 어, 안, 안, 안, 안 되니까 네, 네, 네. 그 까만 이제 그 농말 전분 뭐 이런 것들 다 써가지고 까먹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함량이 되게 낮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메밀이 네, 그 질기다. 언급한다면 음 메밀면이 네, 좀, 좀 질기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 네. 그니까 함량이 FM대로 못하고 함량이 되게 낮아가지고 낮 거예요. 네, 장국밥입니다 아, 장국밥 이거야말로 해장국인데? 이 진짜 해장국이에요 <웃음> 이게 장국밥인데요 야 어? 야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와 보이시나요? 우와 야, 이게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죠와 장국밥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구나 이야, 12,000원이면 와, 진짜 아깝지 않은 야, 우리 아버지한테 한 그릇 사드리고 싶은데. <웃음> 어, 어르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젊은 친구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 그러니까 되게 담백하고. 어르신들은 뭐 말할 얘기 없고요. 어, 저쳐 먹어봐요. 어, 진짜 맛있네요. 제가 기차역이나 이런 곳에 잠깐, 어, 야, 한 시간 남았네. 잠깐 국밥이 한 그릇 먹고 가자. 그럼 조금만 열평에 국밥에. 여, 여기다가 저 어디야, 야, 야. 불고기 있네 불고기불고기 하나 주세요 저 하나 소주 한잔 먹고 갈게요 이러기 너무 좋잖아요 지금 우리 2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냥 쇠고기국 쇠고기묵국 응. 이거 많이 해주셨거든 네, 네, 네. 근데 지금 쇠고기가 묵국 무가 있는 거야 네, 네. 그... 옛날엔 정말 어 그렇죠 예 맞아요 특별한 날걸 그냥 이제 지금 딱만들겠다 생각하면 또 옛날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슬로드거든요음야 음. 이거 베스트다 진짜 베스트 되게 여기다 딱 반주 한잔 먹는 사람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 이거 치장도 해요? 어? 보통 참여 엄청 달려가지고 아 이거, 이걸 1인분용으로?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음식이 아직도 지금 대중화가 안 됐어 그렇죠? 어, 어 이게 대중화가 안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윤사열 사장님 만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고 두번째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 시장에서 대중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고급이고 해봐야 많은 사람이 안 먹어주면 대중성 입장에서 저렴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먹으면 그게 법이 되는 거야 근데 남한 사람의 거의 99%는 이 맛을 몰라 1% 많아 <웃음> 저는 90% 까지는 아니더라도 50% 난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대중적인 상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버전으로 문턱을 낮춰줘야돼이 정도면 우리나라 팔도에서 안먹히는 곳은 없어다 아 양각도 아줌마, 양각도 총각, 양각도 처녀, 양각도 엄마, 양각도 할머니 우리가 원할머니가 얼마나 어, 원할머니 보쌈이 원할머니가 누군지 몰라 근데 할머니가 해주잖아 그러면 아 기쁜 맛신거 아니야? 근데 양각도 할머니야 예를 들어서 양각도 엄마야 양각도 우리 엄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신뢰가 확 생겨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격저항이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져요 한 8년, 네, 10년, 내일모레면 정말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창업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생존 경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거든요 양각도 윤선이가 만드는 음식은 음식 다워야 된다. 응? 음식 다워야 된다. 맞아. 내가 먹는다고, 내가 판다고 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다고 라 생각하고 만들기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나는 부모님이 응.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었고 맞아. 나는 할머니가 북한 출신이었고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먹왔던 음식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다. 아. 그리고 나는 응.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다 여기 와야만 딸나 입에 맞는다. 그러면 윤선이에게 있어서 요리는 뭐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윤선이에서 요리는 어. 어, 제가 생명줄인 것 같아요. 어. 네. 생명줄. 여기서 몇 분구먼 다섯 명 다섯 명아와 그래서 맥냉면은 다 써도 되는 건 막국수에 들어가는 거고 아 여기에서 아. 정말 알맹이 네 평양냉면만 그래, 그래서 그래서 막국수구나 그래서 막국수예요 오 네. 그래요? 네. 막 써도 된다 네 그니까 막매밀이네 아, 네. 어, 그냥 메밀. 그냥 모지리 이런 짜투리기도 <웃음> 다쓸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모지리까지 요 모지리까지 <웃음> <웃음> 근데 평양냉면 메밀은 가장 잘난 놈만 쓴다 아 당연하죠